게임못을 위한 게임 용어 설명 오늘은 로그라이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로그라이트 퍼마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라이크는 거의 최초의 던전 탐색 RPG라고 할수 있는 로그의 특징과 시스템이랑 비슷한 게임들을 말합니다 로그, 라이크, 로그와 비슷한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그라이크류라고 하는 것은 역전압처럼 로그류류라는 말이 됩니다 로그라이크의 특징은 영구적인 죽음, 랜덤성 이두 가지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랜덤성도 월드, 익숙한 말로 맵이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죽으면 초기화가 되고 맵이 랜덤으로 나오고 그 외에 랜덤 요소들을 활용한 RPG 게임이 로그라이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로그라이크에서 파생된 것이 로그라이트입니다 로그라이크보다 좀더 라이트하다고 해서 로그라이트인데요 이 경우에는 죽어도 레벨이나 화폐 등에 무언가가 남아서 완전히 영구적인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던전 크롤, 네텍 픽셀 던전, 언리얼 월드 등이 유명한 로그 라이크 게임이죠 로그 라이트는 생각보다 많은데 황금고블린 채널에서 자주 하는 던그리드, 크립토 오브 더 네크로댄서 같은 게임들이 로그 라이트 게임입니다 추가로 퍼마데스는 퍼머넌트 데스를 의미하고 영구적인 죽음, 즉 게임에서 죽으면 초기화가 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팀에서 보면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트 게임에는 퍼마데스라는 태그가 붙어있는 겁니다. 로그라이크 게임들은 난이도가 높아서 힐턴 죽어서 레벨이 초기화되지만 게이머가 레벨업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매번 새로운 게임을 하는 느낌을 주는 로그라이크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임 장르입니다 게말 못이라면 가벼운 로그라이트 부터 시작해서 로그라이크 게임에 입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